합니다. 그래요 예 승민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네 들어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음형식 김세희 박승민 박혜란 백승호 오진호 네. 자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는 내일 우리 수업부터는 대면 수업으로 들어갈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얼굴 보면서 그런 수업 하는 것이 아무래도 교육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자,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조금 예, 어제 위험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그런 쪽에는 특히 마스크 안 쓰고 뭐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은 그런 데는 좀 피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백신 다 맞았습니까? 백신 맞았는 사람 손한 한번 들어 보세요 다맞았 놓는? 어, 그래요. 예, 내리세요. 자, 백신도 맞고 우리가 개인 건강도 잘 챙기시고 건강을 챙기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설사 우리 몸으로 침투하려고 하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막아낼 수 있는 방어체계가 있잖아. 그게 면역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은 면역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건강해야 됩니다. 자, 그러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 카메라 오늘 다 시키면은 나중에 이저 용량이 어떻게 부족해서 갑자기 또 어떻게 튕겨져 나갈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카메라 다좀 오프 시키세요. 카메라 다 오프 시키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카메라 원 시켜서 필기한 거 비춰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때 비치도록 할게요. 우리 자 카메라 예다 오프 시켜 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자료를 공유를 좀 할게요. 자료 공유를. 조 기다려주세요 <웃음> 자,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는 자료가 무슨 자료인지 수진이 수진이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게 무엇이 보입니까? 주별 강의 계획이 보입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러면 주별 강의 계획에, 자, 우리가 1주, 2주, 3주, 지금 현재 5주 차입니다. 자, 4주 차에 우리가 실험을 사실 못했습니다. 못한 것이지만은, 4주에는 부피 분석을 위한 0.1 노말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만들었어. 그 정확한 농도를 구하기 위한 팩타를 구하는 실험을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 그런데 실험은 못 했는데 이 실험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면으로 나왔을 때 이제 진행돼야 될 실험입니다. 자 이번 5주차는요자 무게 분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게를 구해서 어떤 특정한 물질 성분을 우리가 양을 구해내는 실험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첫번째 나오는 것이 수분입니다 식품 속에 수분이 어느정도 들어있는지 그수분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식품 품질을 좌지우지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 수분 분석을 오늘 하고 무게분석입니다. 자 수분 분석 정량 방법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손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상압가열 건조법입니다. 자 이게 상압이란 압력이 현재 우리가 일기압 상태에 있는 상압일기압 그 다음에 가열시킵니다. 열을 가해서 가열을 시켜서 수분을 제거해서 건조하는 방법으로 제거된 수분양을 무게로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분정량 무게분석으로 실험을 하고 다음주는 역시 무게분석인데 지방입니다. 여러분들, 기름, 지방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렇죠? 식품 속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 속에 지방이 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그 지방의 양을 구하는 실험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울을 이용해서 무게로서 지방 양을 구합니다. 그 다음 7주차에 보시면, 은 역시 무게 분석입니다. 조회분이라고 그래요. 회분 영어로는 a s 자, 회분을 분석을 할 텐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 속에 회분이 있습니다. 그 회분 속에는 주로 무엇이 어떤 물질이 들어 있냐 하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소듐크로라이드, 소금 말입니다. 식염. 그 다음 미네랄 그리는 미네랄이라고 그러는 뭐 칼슘, 마그네슘 등등등등 미네랄이 다 여기에 회분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회분양을 구하고 각각 성분들에 대해서 양을 구하면 은 미네랄 성분, 식염, 소금 성분 이런 걸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기 때문에 7주 차에, 7주 차에 조회분을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조지방 실험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 7주 차에 조회분을 할 겁니다. 특히 7주 차에 조회분을 할 때는, 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그, 녹화를 할수 있는 카메라 이런 걸다 가지고 왔어. 자 동영상 촬영을 할 거예요. 자 동영상 촬영을 할 계획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실험하는데 그냥 실험복도 안 입고 아무것도 안 입고 뭐 실험에 들어온다 그 동영상 촬영을 해놓으면은 정말로 보기 싫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실험을 할때 여러분들이 실험복이 없으면 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조리복이라도 입고 오세요. 조리복 한번 입고 빨잖아. 실험하고 빨고 하세요. 자, 그러니까 조리복이라도 준비해 와야 된다. 그 다음 8주차에 중간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9주차부터 이제 부피 분석이 쭉 이어집니다. 그럼 부피 분석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단백질 정량 가능합니다. 그다음 또 나오는 것이 당 환원당을 정량을 할수 있어요. 그다음 식염 정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방이 유지가 산화되는 경우에 산과 과산화물가가 얼마 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부피 분석으로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자 무게 분석과 부피 분석으로 구해낼 수 있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의 자 수분 그다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배분 속의 미네랄, 그 다음 바이타민이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지금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바이타민C 같으면 실험실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종 다양한 종류의 바이타민을 구하려면 조금 더 값비싼 기기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실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은 다 실험에 실험으로 실험으로서 식품 분석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들의 실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못 하더라도 여러분 하고 싶은 부분은 꼭한 번씩 실험을 하고 졸업을 하기를 저는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자, 수업이 진행될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닫겠습니다. 닫고. 자, 그 다음. 오늘 이교시 수업은 2차시는 어차피 웹엑스로 1, 2차시 다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에 어렵게 느끼고 해서 2차시는 제가 혼합물 제조 및 논문 작성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려줬으니까 자, 저 부분 또 들으시고 노트에 필기를 좀 요약 필기를 좀잘 해두시면은 이제 다음 실험하고 할 때부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 지금까지 한걸 여러분들 카메라로 필기한 걸 한번 비춰주세요. 무결이는 그 지금 보니까 그 대각선으로 그거 한 것, 어? 계산한 것 비춰지네 네. 다른 사람 빨리 비추세요 이거 시간 그렇게 많이 시간을 소비할 수 없습니다 병원씨 어, 정인씨 가까이 조금 좀 크게 비춰주실래요? 잘 안보인다 포커스가 안 맞다. <웃음> 네? 포커스가 안 맞다. 자, 봅시다. 이거를 내가 너무 많은 사람 끝을 비추니까 안 되는데, 비디오 스테이지로 이동 뭘 해야 되나? 자 일일이 다는 지금 내가 볼 수가 없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오프 시키시고 제가 자료를 공유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는 것이 뭐가 보입니까 ppt 화면이 보입니까 ppt 화면이 보인, 보이는 인보자 잠깐 방금 ppt 화면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자 화면 1 공유를 할게요. 자 이제 보이는 것이 식품분석 실험 수분 보입니까? 자 그러면은 진행할게요. 자 수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무게 분석으로 우리가 수분을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 실험 보고서는 이와 같이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식으로 기술을 하도록 합니다. 자 실험실에서 항상 안전이 안전에 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실험복 착용 그 다음, 화학 저울 민감합니다. 깨끗하게. 그 다음,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와 같이 오븐을 이용을 할 거예요. 온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뭐 화상주의 정도. 가지는 아닐지 몰라도 100도 이상 올라갑니다. 화상에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필요하면은 보안경, 보안명, 면, 면 집게, 장갑, 뭐, 휠 후드가 필요하면 휠 후드를 쓰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번 장을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무게 분석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수분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설명을 하실 수 있고, 실제로 수분을 정량 분석을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할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우리가 실험에서 구한 수분이 식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수분 분석 실험을 할수할수 할수 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식품 속의 수분이 식품의 품질에 아니면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까지 설명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선 물이라고는 물 분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물 분자 분자식으로 쓰면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이와 같이 공유결합으로 수소 전자 하나 내고 산소 전자 하나 내서 서로 공유하자.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이 물분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분자식으로 쓰면은 H2O. 자, 이건 우리가 익히 잘 압니다. H2O 물 분자식으로 쓰면은 H2O. 그다음 분자량으로 나타내면은 molecular weight. 분자량으로 나타내면은 수소 원자량 1 수소 원자량 1 곱하기 두 개니까 2 더하기 산소 원자량 얼마? 16 합하면은 18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18. 그러면 수소 원자량과 산소 원자량을 더한 물 분자량이 18이다. 물 분자량이 18이라는 얘기는 물 분자 물한 컵에 18g을 달면은 물 1몰이 되고요. 18g이 1몰이 돼요. 1몰. 자. 물질의 국제적인 기본 단위가 몰이라고 그랬죠. 물 1몰이 몇 g이 1몰이냐? 18g이 1몰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물, 만약에 나물한잔 마셨다 그러면 180g 물을 마셨다 그러면 물몇 모를 마셨다는 얘기예요. 최서희 서희 들려요? 네 어, 서희야 내가 물한 잔을 180g 물한 잔을 마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무, 먹은 물이 몇 몰이에요? 모르겠어요. 오, 1 몰이 몇 그램이라고 그랬노? 자, 물 분자 식이 H2O다. 물 분자량이, 분자량이 원자량을 더하면 분자량이 돼요물 분자량이 지금 계산한 값이 얼마에 얼마라 물 분자량이 자 지금 계산한 게 얼마나 와요? 18g 나오죠. 그러면은 18g이 물 1몰이다 얘기해요. 1 8 0 g 램물한 잔을 만져, 마셨어요. 내가 물몇 몰을 먹었는 겁니까? 어. 세희가 발언을 했네 그래 10몰을 먹었어요. 그죠? 자, 10몰을 180 g 물물180 g 을 마셨다는 얘기는 내가 몰 수로 나타내면 10 몰의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소위 들립니까? 최소히 세, 김세희 들어왔어요. 세이 마이크 온 시키고. 네, 교수님. 세희 늦게 들어왔어요. 아까 1시 7분에 들어왔었어요. 그랬어요. 자, 세희가 지금 비에 물분자, 물분자 4개의 사면체 구조 그러는 이 그림이 보입니까? 네. 어, 그러면 이 물분자가 중앙에 있는 여, 이것이 물분자 물한 분자예요. 그러면 네. 물한 분자 주변에 물분자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그 네. 그림이에요. 네. 네. 물 분자 주변에도 물 분자가 있고 물 분자 위에도 물 분자 있을 거 아래에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물 분자가 이렇게 어떤 형태로서 물 분자가 전체 3차원 구조를 형성하고 있을까 이제 그 그림을 하나 그린 것이에요. 네. 자, 그런 그런데. 자, 물 분자 A 그림을 한번 보세요. 네. 자, 지금 세이 마이크 온 이외 다른사람들은 마이크 오프 좀 시켜주세요. 제가 지금 밖에 카페에서 있는거라 아, 거기서 나는 소리야? 네. 그러면은 오케이 그대로 자, 수소와 산소 사이에 네. 자, 수소 원자 중심선에서 산소 원자 중심선까지 이 거리가 네, 길이가 약 0.0096나노메타예요. 네. 그러면 은 이게 어느 정도 작은지를 이해를 할수 있겠죠. 네. 다시 말해서 지금 0.0096나노메타인데 뭐 그냥 반올림해서 그냥 0.1나노메타 거리 정도. 네. 그럼 물 분자가 얼마나 작은지를 우리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죠. 안 보입니다. 이렇게 작습니다. 네. 자, 그걸 이제 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 네. 수소와 산소 사이에 이 각도가, 각도가 104.5도 각도가 나와 있어요. 180도 네. 각도가 아니에요. 자, 네. 이거를, 에, 잘봐 두시고, 그럼 이 각도와 이 길이가 항상 고정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네. 각도도, 자, 네. 카메라에 내 동작이 보입니까? 네. 이게 수, 이게 산소고 여기가 내가 팔꿈치가 수소다. 그러면은 이 길이가 이 각도가 항상 104.5도가 아니고 꼼짝꼼짝꼼짝꼼짝 움직입니다. 이 길이도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길었다, 짧아졌다, 길었다, 짧아졌다. 각도, 길이, 그다음 이렇게 막 뒤틀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팽 돌아요. 로테이션도 일어나고. 자, 이게 다양하게 물 분자가 꼼짝꼼짝 계속 움직입니다. 자, 이 정도 움직인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자, 그다음 넘어갈게. 네. 자, 세이 마이크 오프시켜도 좋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이제 물 분자하고 식품 내의 성분하고 다양하게 결합을 이루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식품인데 단백질이나 당류 식품에 그 표면에 보시면은 OH 알콜기 가졌는 성분도 있고요. 아미노산에 NH2 아미노기도 가졌는 게 보이고요. 알데하이드 CHO, 알데하이드 환원당의 1번 탄소의 알데하이드 기도 나타나 있고 이래요. 자 이럴 경우에 물분자하고 물분자하고 사이에 보시면 은 물분자하고 식품의 성분하고 사이에 자 수소하고 산소, 수소하고 산소. 사이에 분자와 분자 사이에 이 결합력이 작용을 하는데 이 결합이 바로 수소와 전기 음성도가 센 산소 사이에 작용하는 수소결합이라는 결합이 생겨 있습니다. 자, 수소결합입니다. 자, 수소결합을 이루고 있는 자, 이런 형태의 수분이 수소 결합을 이루고 있다. 이 얘기는 공유 결합보다는 수소 결합은 약하지만은 자 이런 물 분자들은요. 이 식품의 단백질이나 당류에 붙잡혀 버려 있는 결합된 결합수입니다. 이 결합수예요. 자 결합수는 결합수가 돼 버리면은. 105도씨 건조가열 시켜 가지고는 제거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자그 다음 층에 보세요 수소 결합을 이루고 있는 수분이 한층 있고 그 다음 층이 있고 그 다음 층이 있고 여러 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층도 수소결합이 일부 또 엮여져 있으면 이것도 결합수가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결합수가 아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수분이 존재할 거예요. 자, 이 수분은 지금 얘기해서 결합수가 아니고 자유수가 됩니다. 자, 결합수와 자유수 비교를 할수 있도록 하세요. 결합수와 자유수. 자유수. 영어로는 free water. 자유수. 그럼 이제 우리가 수분을 105도씨, 뭐 105도씨나 뭐 100, 102도씨나 이렇게 가열 제거를 하려고 그러면 결합수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자유수를 제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결합수와 자유수 성질이 이렇게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은 자유수는 이와 같이 식품 중에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물을 자유수라고 부르고 결합수는 자유롭지 못한 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품 성분에 결합된 물입니다 자 이렇게 나눌게요 그러면은 자유수가 식품의 미생물 번식 생육에 이용되어 버립니다 화학 반응에 직관적으로 관여합니다 그러면은 결합수는 그렇지 못하다 이 특징을 요약한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이 상세한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더 공부를 깊이 있게 공부를 할수 있는 또뭐 식품화학 이라든지 이런 강좌가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봤을 때 식품의 수분함량과 수분 활성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의를 할게요. 자 수분 활성도를 액티비티 약자로 A라고 적고 물을 워호해서 W 이렇게 소문자로 소문자로 AW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수분활성도입니다. 자 수분활성도라는 게 뭐냐 하면 정의를 정의가 안 나타나네 글자 그대로 수분활성도는 수분이 수분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은 앞쪽에서 받는 자유수다는 얘기죠. 자 수분 활성도는 이겁니다. 자 전체 전체 수분 중에 전체 수분 양 중에 전체 자, 수분 양 중에 자유 수가 얼마이냐 이겁니다. 전체 백이란양 중에 자유 수가 만약에 프리워터가 자유수가 90이라는 양이 있다면 전체량 중에 자유수가 100, 100이라는 양 중에 자유수가 90이라는 양이 있다는 얘기는 수분활성도 0.9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분 활성도 최대 값은 1입니다. 1보다, 수분 활성도는 1보다 적거나 같은 값입니다. 그럼 수분 활성도가 예로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일 채소를, 수분 함량을 우리가 지금 하려는 실험으로서 구하면, 약한 74에서 97% 정도가 수분 함량이 나오는데요. 이걸 수분 활성도 양으로 값을 구하면은 0.97에서 0.99%가 수분 활성도 값으로 나옵니다. 그 얘기는 자유수가 97에서 99%가 자유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수분함량과 수분활성도와는 어떤 직선 비례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자 식빵이 수분함량을 측정하면 38에서 40%가 수분양이에요. 그런데 수분활성도는 0.90에서 0.95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0.90 이상 되면은 세균 번식 막 일어납니다. 국수 한번 보세요. 마른 국수입니다. 수분 함량 12%입니다. 수분 활성도 0.50으로 이건 낮습니다. 그런데 공유 한번 보세요. 공유, 수분 함량 13에서 16, 두류 13에서 15%인데, 수분 활성도는 이와 같이 0.6에서 0.64, 이런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분 함량을 구했다고 해가 그것이 수분 활성도 값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우리 음식의 품질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 수분 활성도 값입니다. 이 활성도 값입니다. 그러면 수분 함량도 구하고 수분 활성도도 구하면 우리가 아주 좋은 데이터를 얻습니다. 일단 실험으로 수분 함량을 구하고 수분 활성도도 구할 수 있도록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실험할 수 있습니다. 기기도 갖추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은 여기에서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수분 활성도하고 식품의 안정성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크게 나누어가지고 이와 같이 1영역, 2영역, 3영역으로 나눴습니다. 무엇으로? 수분 활성도 값으로, 자, 1영역이 약한 0.25 뭐 정도 되는, 자, 여기 값. 그 다음, 2영역 3영역 0.8입니다. 자, 0.8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0.8 이상 되면은 뭐가 자라나 하면은 자, 이게 곰팡이입니다. 자, 곰팡이. 곰팡이 성장합니다. 그다음 효모 성장합니다. 세균 성장합니다. 세균은 0.9 수분 활성도 0.9 이상. 곰팡이 0.8 이상. 효모 뭐 0.85 정도 이상. 다시 말해서 수분 활성도 0.8 이상 되는 식품은 여러분들이 품질 관 품질을 위해서 관리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자, 이게 유지 산화 일어나는 곡선입니다. 유지 산화 최소화 시키려면, 자, 이 영역입니다. 이쪽 영역. 1과 2, 2 영역 초반 영역에, 자, 2 영역에 0.34 정도 되는 수분 활성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앞쪽에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이 0.3 영역 유지를 할수 있는 식품이 있습니까? 없죠? 안 보이죠?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유지산화는 아무리 식품을 건조시키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유지산화는 계속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효소 반응이 자,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효소 반응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0.4 이상 쭉 효소 반응 다 일어납니다. 다음 가수분해 반응도 마찬가지. 자, 이 영역부터 가수분해 반응 쭉 일어난다. 가수분해 반응 일어난다는 얘기는 0.3 정도만 되어도 자, 약 70%는 결합되어 있는 물이지만 한 30% 정도 되는 프리워터 자유수만 있어도 이와 같이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다음 비효소적 갈변도 보세요. 계속 이렇게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삼령력에서는 약간 비효소적 갈변이 줄어든다. 이 얘기고. 자, 이 관계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의 음식과 수분과의 관계의 이제 막나 된 그래프입니다. 자, 저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상세하게 더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리 한국인들이 영양소 섭취 기준에, 섭취 기준에 우리가 물을, 수분을 어느 정도 흡수해야 되냐, 그 값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5년마다, 5년마다 개정이 됩니다. 최신 개정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은 영양소 섭취 기준 설정하기 위한 연령 구분이 자, 영아기, 성장기, 성인기, 노인기 이렇게 구분을 했다. 영아기, 성장기, 성장기의 5세까지는 남녀 구분이 없어요. 나머지 부분에 6세부터는 남녀 구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섭취 기준이 다르다. 자, 그얘기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뭐, 자식 생활을 하는 성인의 수분 균형이 되게 하루 전체 1일 소비량이 총 수분 손실량이 2550ml에요. <웃음> 그러면 총 수분 섭취량은... 그럼 이만큼 잃어버리는데, 어디에서 섭취를 하냐 하면, 은 음료에서 약한 1575, 음식으로 675, 그 다음 대사수는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이 한 300ml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약 2550, 2.5L. 자, 그러면 음식으로 혹은 음료로서 약 2L 정도 섭취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섭취 기준은 섭취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에 각 연령대별로 섭취 기준에 대한 섭취 기준을 설정했는 방법을 기록한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설명하려는 것이 자, 이번 장에 수분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과 식품 영양에 대해서 알아보자. <웃음> 자, 수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식품 중에 수분이 있는데 결합수와 결합수 다시 말해서 흡착되어 있는 흡착수 뭐 결합수, 자유수 크게 나누어 가지고 결합수와 자유수로 나누었다. 그러면 흡착수는 뭐, 뭐를 뭐 흡착수 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그냥 표면에 물리적으로 화학적 결합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흡착되어 있다, 묻어 있다 아니면 흡수되어 있다 막 이런 용어를 쓸때 우리가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걸 흡착수 라는 용어를 쓰면은 자 이것이 우리가 무게 분석으로 상압건조가열법으로 혹은 압력을 낮춰 가지고 감압건조가열법을 사용하던 일단은 상압을 쓰던 무게분석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부피분석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있다. 그 다음 물이 건강을 위해서 필수한 물질이다. 그 다음 식품 품질에 아주 영향을 많이 준다 그 다음에 물에 대해서 어떤 감염병과 관련돼서는 또 물이 아주 큰 어떤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가 있다 자 이런 걸 생각을 하시고 이제 식품 공전에서 식품의 공적인 법전입니다 자, 여기에 일반 시험법의 식품 식품 성분 시험법, 그다음에 일반 성분 시험법의 211의 수분 분석이라는 자, 방법이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을 따라서 실험을 해야만 수분에 대한 실험 방법.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인한 실험 방법대로 데이터를 얻었다. 그러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그 방법 데이터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했다는 건 분명히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자이 시험 방법에서는 자 수분이라 하면 건조 감량법, 그다음에 증류법 및 칼피셔법에 따라 정량되는 것을 말한다. 지금 얘기했는 건조감량법 무게분석법입니다. 정류법 정류해서 수분양을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게로 저울로서 무게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피셔법 이라는 것은 UV 비지벌 스펙트로메타 를 이용을 해서 부피 분석으로 아니면은 우리가 정량 분석을 할수 있는 방법이 칼피셔법이라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지금 실험은 여러분들이 바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물을, 물과 반응할 수 있는 반응물을 표준 물질을 이용해서 안에 들어있는 수분 양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그이 그러니까 실험을 할 때는 굉장히 주위 환경이 잘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려워요. 실험을 하는 방법이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방법을 자 건조 감량법을 적용을 하겠다. 자 보시면은 이시험법은자 이런 식품의 종류 성질에 따라서 가열 온도를 관리합니다. 자, 98에서 100도 온도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100에서 103도 온도 요구하는 거, 그 다음 105도 전후인데, 정확하게는 100에서 110도 사이, 그 다음 110도씨 이상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인지 가나다랍니다. 가 보시면은 동물성 식구. 품과 단백질 함량이 많은 식품은 98에서 1 0 0도씨로 가열 건조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100에서 103도는 자당 설탕입니다. 당분이 많은 식품을 수분 분석을 할 때는 100에서 103도 온도를 쓰라그 다음 105도 전후는 그냥 일반 식물성 식품. 을 써라. 그 다음, 110도 이상으로 빨리 하고자 하려고 그러는 경우에, 공유 등의 신속법으로 110도 이상 가열해서 수분 분석해도 좋다. 이렇게 딱 식품의 성질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꼭 105도씨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걸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분석 원리는 간단합니다 보세요 금체 시료를 물에 끓는 점보다 약한, 약간 높은 온도인 105도씨에서 상압건조 그러니까 일기압 상태에서 건조시켜 그 감소되는 양을 수분양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열에 불안정한 성분과 휘발 성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에 있어서는 정확도가 낮다. 다시 말해서 불안정한 식품, 휘발 성분 이런 것들이 무게로 낮아, 그러니까 무게로서 제거가 되어 버리니까 플러스 오차를 일으킵니다. 수분이 아닌데 수분 양으로 실험 데이터가 나와 버립니다. 낮은, 이와 같이, 가열에 불안정한 성분과 휘발 성분을, 성분을 많이 합류한 식품에 있어서는 정확도가 낮은 결점이 있으나, 있으나, 측정 원리가 간단해서, 여러가지 식품에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장치는, 측량 접시. 보시면은, 자, 이런 종류의 측량 접시를, 그 다음에 유리봉이 유리봉으로서 모래입니다. 회사, 정제했는 회사를 넣어가지고 만약에 시료하고 모래를 같이 섞어서 수분을 제거해야 될 이런 식품들이 있다면 유리봉도 같이 측량 접시에 넣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동 온도 조절기가 달린 건조기를 쓰는데 적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 내에 온도 조절이 가능한 건조기를 사용해라. 자, 실험 방법은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미리 가열하여 항량으로 한 측량 접시, 측량 접시에 혹은 뭐 측량 병에 금체 시료 3, 5g을 정밀히 달아. 자, 건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20ml로 정제회사 20g하고 유리봉을 봉으로 섞어서 섞어야 될 유리봉을 함께 항량이 되게 해가지고, 자, 항량이 되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시료를 넣고, 건조기에서 3 내지 5시간 건저 후에 데시게이터에서 냉각을 시킵니다. 약 30분간 시키고 저울에서 무게를 구한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더그 바, 이 조작을 한번더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수분이 다 제거된지 제거 안 된지를 다시 실험을 해서 한두 시간 건조해서 항량이 될 때까지 똑같은 바 반복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무게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수분은 이와 같이 A가 측량 접시 실량 B가 측량 접시에 시료 담았는 무게고 C는 건조 후에 항량이 됐을 때 무게 뭐 하면은 B에서 C를 빼면은 제거된 수분량이고 수분량이고 B에서 A를 빼면은 시료량입니다. 그 시료량 분의 수분량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면은 수분 퍼센트 값이 나옵니다. 자, 실험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다음 압력을 낮추면, 은요 감압을 시키면 은 수분이 100, 100도시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수분이 제거됩니다. 압력을 낮추면 은 물에 끓는 점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감압건조를 해야 된다면 은 감압건조하기 위한 실험 장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실험을 한다라고 보시고, 자, 도가니 혹은 접식을 항량, 컨스탄트 웨이터 작업을 2회 이상 반복해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이것이 무게에 다는 병입니다. 자, 이 병의 정확한 무게를 구하기 위해서, 저 저울의 무게를 구하고, 자, 5번에 넣습니다. 그리고 수분제거합니다. 그리고 데시게이트에서 냉각 후에 무게를 구하고 또다시 들어가서 냉각시키고 구하고 두번 2회 이상 반복을 했을 때자 전후에 두번 측정한 측량차가 이전에 측정한 무게에 0.1% 이내로 무게가 일치한다면은 이걸 우리가 항량이 되었다고 일정한 무게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 시료를 이제 분쇄를 해 가지고 똑같이 반복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험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실험 결과로부터 자, 이 데이터를 얻어서 세 번을 했든지 아니면은 3 1 2 3 4 5조가 함께 실험한 결과값을 평균을 내든지 자 이렇게 하면은 실험을 우리가 실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고찰을 하시고 결론을 맺고 참고문헌 기록을 하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 편의 논문이, 실험보고서가 완성됩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합시다. 무게 분석이 무엇인지, 수분이 무엇인지, 수분 정량 분석으로 식품 함량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도록 준비하시고, 다음주는, 그 다음 주는, 그다음 7주 차에는 회본 아, 회분이 아니고, 조지방이네요. 예, 조지방 하시고, 회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자, 1교시, 우리가 수분 분석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마쳤고, 마쳤고, 자, 카메라 원 시키고, 카메라 원 시켜주세요. 노트 비찾해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오늘 보시니까. 우리가 수분하나 그랬는데 뭐 간단하게 실험이 될줄 알았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참 여러가지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먹고 마시는 음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앞으로 뭐 수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여기에서 분석 데이터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또 연결되어야 될 이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자 질문 있으신 분은 남아주시고 질문 있으신 분은 남아주시고 에. 자, 음, 없는 사람은, 자, 이름을 채팅창에, 자, 기록하시고, 나가, 나가시면 됩니다.